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경계성 고혈압 병력자가 말다툼 이후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오버지원 2018가단52267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이 사건 본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원인은 자발성 내내 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 감정서에 의하면 자발성 내내 출혈, 내 실질내 출혈이다. 망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보았을 때 2014년 경계성 고혈압이 체크된 적이 있는 것 외에는 내내 출혈의 위험과 관련된 이상 소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정확한 연관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2014년 검진 이후 망인의 평상시 혈압 상태를 알수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사고 경위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어느 정도로 상승했는지 객관적인 혈압 측정에 기반한 고혈압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기인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이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개념이 다름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